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그림 아니, 아니야? 그림? SNS 감독이다 아, 미쳤어 지금 이제 빨리 잡아서 뜯고 싶어요 그냥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이네 파티죠, 미실랭이네, 파티 미슐랭이네 진짜 와. 아니, 아니, 수다 씨양치질하는 듯이 진짜, 어머 아 이거 통으로 가나요? 어, 가나요? 어, 가죠 갑니다 오. 아미 봐요, 아미 오.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와 제발. 오늘 수 실장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 실장, 유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웃음> <와> <웃음> 혹시 압니까? 제가 여기를 계속 앉을 지 모르니까. 뭐야? 지금 1등이 유희감님유 실장님이에요? 유 실장님이 진짜 선전하고 계시네.